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2019년에 저의 블랙형을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 2020년 경자년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게에 번창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도 할건 해야죠 오늘 첫해에 잘라볼 머리는 깔끔한 모습의 높은 상모형과 댄디포마드형의 콜라보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, 머리 자를 때 기본적으로 리듬감 있게 이것도 가위랑 빗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툭툭툭 이런 식으로 좀 리듬감 있게 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곱슬이 좀 많고 숱이 좀 많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위에 머리를 조금 위에 머리를 적당하게 놔둔 상태에서 약간 포마디형으로 좀 자르고 싶어 하시고 밑에 라인은 기본적으로 댄디형이죠 약간 대신 이런 옆라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조금 라인적으로 해 가지고 좀 정리를 깔끔하게 귓 라인 이 밑에 라인, 이 라인, 지금 자르고 있는 이 라인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뿐입니다 네, 이런 분들 손님들이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잘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. 이 밑에 같은 경우는 라인을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뒷머리 라인 같은 경우는 요 뒷머리는 이렇게 클리퍼로 이용해서 툭툭 쳐가지고 라인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줄 필요는 있어요. 네. 그거는 뭐, 누,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, 그런 부분들은 잘 선택을 하셔서 자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머리 자르는 이 컨텐츠 자체는 좀 손님이 좀 어디 좀 누굴 만나야 된대요. 되게 중요한 인물이시래요. 네, 그거는좀 말씀을 못 드리고 중요한 인물을 만나러 나오신 김에 머리를 좀 잘라서 깔끔하게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, 그래서 지금 오늘은 조금 높은 상고 지금 뒷머리 같은 경우는 숱이 많고 뭉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숱을 많이 안친 상태에서 질감 처리까지 할 생각입니다 네, 그래서 숱은 치긴 칠 거예요 그래서 질감 처리를 해드리고 지금 뒷머리 같은 경우는 아주 높게 좀쳐 가지고 뒤에 좀 얄쌍하게 빼는 그런 뒷머리 높은 상고형 그리고 위에 머리는 좀 남겨놓는 예, 나름대로 댄디형 포마디형 이렇게 세 가지를 높은 상고형 댄디 깔끔한 라인을 따기도 댄디라 고 그러죠. 예, 그래서 댄디형하고 윗머리를 놔두는 약간 포마디형으로 넘길 수 있는 머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런 긴 라인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잘 따주셔야 됩니다. 리듬감 있게 치시면 돼요. 그 위에 머리를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윗머리 같은 경우는 포마드형으로 놔둬서 그좀 내려놓고 투블럭이 아닌 약간 위치기를 또 위에 라인을 좀쳐 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위의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층을 올려치기를 좀 하시면 어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툭툭툭 쳐가지고 윗라인을 이렇게 정리하는 법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일단 그래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. 근데 네 이건 연습만이 저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. 땅인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가발을 두고 열심히 연습하시면 조금 더 실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. 2020년도는 이런 머리들이 많이들 자르시고 다니실 거예요. 제가 봤을 때좀 깔끔해야지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마 머리 라인을 좀 깔끔하게 잘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믿고 제 생각엔 오늘 이 콘텐츠 자체는 약간 라인적으로 좀 깔끔한 형을 좀 자르길 원하는 손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거를 요번 구독자 초보명사 분들한테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나왔습니다. 윈라인 같은 경우도 이 뒷머리 같은 경우도 수이 많고 되게 격해요. 되게 꽉차 있어요. 근데 이거를 굳이 수술 너무 많이 쳐가지고 머리가 붕붕 뜨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. 그래서 수수 많이 안 치면서 층을 높게 올려서 치긴 하되 약간 수순 나중에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수처리를 해드릴 겁니다. 예, 그 부분은 약간 보시고 위에 라인은 이따가 보시면서 한번 제가 윗머리 자르는 것도 살짝 보여드릴까 합니다. 약간 높은 상고 높은 상고입니다. 머리 자를 때 리듬감 있는 어떤 그런 태도 되게 좋은 행동이고요. 예 리듬감이 있어야 됩니다. 툭툭툭툭 툭, 툭, 툭. 예, 그렇게 치면 굉장히 리듬감에 살면서 머리 자를 때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편한 느낌으로 머리 자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네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. 네 이런 식으로 툭툭 툭 쳐가지고 네, 이렇게 살살 치시면 네, 조금 라인적으로 두터웠던 부분들도 정리가 되듯이 위로 싹 올라가도록 머리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. 깔끔하죠? 네,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좀 약간 갈, 깔끔하게 대신 물은 묻히지 않습니다. 물을 많이 묻히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머리 감고 나오면 굉장히 많이 뜨기 때문에 물안 묻힌 상태에서 머리를 잘라 주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. 네, 블랙형은 물을 묻히지 않습니다. 많이 적당한 물을 쓰는 건 괜찮습니다. 하지만 너무 많이 머리를 감고 나와서 젖은 머리에서 머리 자르지는 않습니다. 네. 또 자기만의 어떤 소신은 굉장히 어큰 머리를 자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네. 그리고 뒤쪽 이 라인들 이런 잔털 제거는 필수입니다. 예, 까먹지 마시고 잔털 라인은 꼭 머릿속에 새겨서 잔털 라인을 좀 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예 지금 1.1미리 예, 그거 갖고 옆에 밑에 라인을 살짝 정리해 줬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위에 머리를 툭툭 쳐 가지고 리듬감 있게 가이질 연습은 뭐 자주들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이런 어떤 가이질 연습에서 머리 윗머리 칠때 어떤 가이질 연습은 되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습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리얼하게 퉁퉁퉁 칠때 리얼하게 걸려도 안 걸린 것처럼 리얼하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머리 자르는데 손님들도 불편하지 않으시고 손에 힘을 빼주시고 머리 잘라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삐져나올 때 이런 옆가이질 같은 경우도 필수로 한번 해 주시면 좋고 약간 높은, 높은 상고형 위쪽으로 올라간 상고형이고요. 예그 다음에 옆라인 같은 경우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머리로 포마드형으로 머리 잘라 주시는 거죠. 대신 투블럭은 아닙니다. 예, 투블럭을 자르게 되면 예 그냥 뭐 지금 현재 머리로서는 조금 좀안 좋다고 투블럭을 안 자르시고 높은 상고형 댄디로 해서 머리를 잘라드렸어요. 이번엔 질감 처리를 하십니다. 이 윗머리는 절대 질감 처리 할때 위에는 절대 질감 처리 할 때는 절대 건들지 마세요. 위에는 속머리를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머리가 가볍고 머리 붙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. 자, 윗머리, 이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위를 에좀 들어서 약간 90도로 들어가서 툭툭 쳐주시고 네, 뭉쳐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숱은 칠건데 어쨌든 많이 치지 말고 적당히 쳐드릴겁니다. 네, 위에서 이런식으로 머리를 잘라주시면 되죠. 그 뭉쳐있는 부분은 이 왼쪽 그옆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가위로 좀 잘라주시고 이 위쪽의 라인을 또 똑같이 윗머리를 안 자른 상태에서 예, 윗머리는 수술 치시면 안 되는데 위쪽에 덮어주는 머리는 수술 안 치는 게더 깔끔하시죠 그래서 위를 좀 약간 걷어내주시고 이렇게 속에서 수술 한 번씩만 예, 이렇게 튀는 가위로 툭툭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치시면 굉장히 가, 질감 처리가 잘 되고 예 요즘에 좀 이렇게 치시는 게 훨씬 더 머리에 지저분함을 좀 덜하게 해줄수 있죠 이렇게 툭툭 치세요 그러면 굉장히 머리에 그 수술 쳤던 그 느낌도 안 나고 손님으로서는 가볍죠 그리고 넘길 때도 되게 좋습니다 뒷머리도 마찬가지 위쪽에는 좀 걷어 주시고 속에 약간 머리를 좀 치세요 숱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이런 숱 많은 분들 머리 하실때는 꼭 이런거 참고해 주시고 머리 잘라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머리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잘라 봤습니다 네 어떻게 뒷머리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상고형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옆머리 앞머리 부분도 이렇게 포마드로 넘겼고요 이렇게 머리를 자른 걸 보셨는데요 요즘 머리 자를 때숨 많은 손님들 대부분이 깔끔한 댄디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잘라주신다면 손님들도 만족한 스타일로 가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도 올 한해 어떤 커트를 하나를 완성할 때까지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아시죠? 감사합니다.